가수, 배우, 팬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아이돌 저작권 덕력 테스트, 고! 내가 좋아하는 가수 화보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. 이런 건 같이 봐야지. 캡처해서 내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렸다. 저작권 침해다? 정답은 O! 며칠에 걸쳐 k p o 아이돌 가수 교차 편집 영상을 완성했다. 좋아요가 많이 눌려져서 팬으로서 너무 뿌듯하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다? 정답은 O! 오랜만에 팬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얼마 전에 찍은 직캠을 하나 올렸다. 이것도 저작권 침해다? 정답은 오. 내가 직접 피아노 치며 부른 가수노래 영상을 남자친구한테만 선물했다 저작권 침해다? 정답은 X BTS 신곡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 커버 영상을 올리려고 한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? 정답은 5. 테스트 결과 4개 이상 정답이면 저작권 달인 2, 3개 이상 정답이면 조금 더 주의해주세요 0에서 1개 이상 정답이면 저작권 공부가 시급합니다